Online marketing is a great tool to grow your local business. With so many advertising options, many companies overlook the power of online marketing. 97% of consumers search for local businesses online. With the right plan, your local business can easily leverage this power and quickly gain more customers. Today's expert is here with some simple strategies on increasing your local business through online market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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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s e t a d v a n g b s n d u c g 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앵커 송인선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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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 무선을 포함한 다각화된 마켓 애플리케이션을 가진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웨이퍼 파운드리 통합 디바이스 생산 업체 및밀리스 업체 등을 고객으로 두고 최초 제품 디자인부터 패키징, 테스트에 이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스태치 팩코리아는 1984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현대전자 반도체 조립부문으로 출발하였으며 1998년 현대전자에서 분리하여 미국법인 치팩으로새 출발하였고 이후 2004년 싱가포르 스테츠사와 2015년 중국의 제이세사의두번에 걸친 합병을 통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중구 자유무용로 내에 10만 스퀘어 메타 부지의 신공장을 완공하여 2000 공장을 이전하였고 또 2016년에는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10만 2700 스퀘어 메타의 부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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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회기여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내년 어, 인근 지역의 부류이웃에게 여러 형태의 사회기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어, 연탄 나눔 봉사활동, 주거 취약 가구 집 청소, 사랑, 사랑 나눔 김장 김치 봉사활동, 부류이웃 세탁기 전달, 사내, 중고, 물품, 판매, 수익금, 부루 이웃 전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기부하는 급여 끝돈 기부금을 모아 보아원과 노인 요양원에 매월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도 섬마을 자매결연과 지역 봉사단 활동을 통해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현지 농업민을 어, 돕는 등지역사회에 든든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대표님, 한국지사 경영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예, 네. 어, 제가 올해로 이 회사 입사 이후로 37년째인데요. 제가 이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주재원 생활을 할때 재미있는 얘기를 좀 아, 공유할까 합니다. 1990년에 제가 아,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아, 현대 트리토넷 아메리카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로 아, 발령을 받고 1년 된 1991년도에 본사에서 저희 보고 아, 그 당시 에이직 비즈니스로서는 가장 잘나가는 회사인 l s r 로직사의 아, 독일 그 후공정 어, 공장을 매입하라는 그런 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 당시 그 공장을 사려면 은한 1,500만 불 두는데 본사에서 한 600만 불에 사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 그 공장을 왜 사야 하냐면은 하 당시에 이제 어, 저희 회사가 어, 그 새로운 기술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그 회사가 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인피치 서피스마운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어, 저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그 공장을 사야겠다 이런 어, 네, 본사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본사의 어, 중역들과 함께.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리 시절이었었는데, 아, 본사의 그 중역들과 함께 그 밀피다스에 있는 그 LSLO직 본사에 가서, 아, 담아,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아, 워낙 그 목표치와 아,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커가지고,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뭐, 제가 첫 번째 미팅에서는, 아, 도저히 뭐그 사람들하고 뭐, 아, 그, 그, 접점을 찾지 못했죠. 근데 그 LSLOG의 부사장급인 사람이 회의 도중에 볼펜을 확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죠. 음. 이, 워낙 그, 아, 이 서로 그, 이 접점이 안맞을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거기는 밀탱이 이제 결례됐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뭐, 별도로 만나고, 식사하고, 그래서 한, 한 달에 걸친 그런, 어, 아, 어, 협상 끝에 결국은 우리가 630만 불에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예, <웃음>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저희가 큰그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그, 이, H전자 아, 그룹의 작은 디비전이 있었는데 그거 아, 인수하면서 두 배, 세 배로서 아, 그 매출이 커가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엄청나게 배가 되는 그런 아, 그 개가를 이루게 된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도 항상 제그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일이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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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도 1월 6일날 현대전자로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37년째 이 회사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거고 1986년 1월 6일 정확하게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서부터 해서 계속 이 회사에 3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원서부터 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까지 어 걸쳐서 아, 지금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글쎄 그, 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조금 그래도 어, 이 뭔가 뭐 기감이 된다고 할까요? 뭐, 어, 이 아마 회사를 많이 옮기는 그런 어,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저는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진짜 한 우물을 파서 끝까지 자기가 이루는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갖다 이룰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이들한테도 만약에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바로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꼭 아, 끝을 볼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아, 좋은 아, 결과를 갖다가 창출해내자 그런 아,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원규 대표님께서는 회사 생활 외에 혹시 여가 생활로 즐기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 헤비메탈 아마 이제 어, 또래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60 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듣던 그 헤비메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 어렸을 때. 아, 듣던 그 음악들 그 CD로 전부 제가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헤비메탈 미국, 유, 영국 그, 그쪽에 아, 주다스 프리스트라든지또 아, 아이언메이든이라든지 이런 아, 그룹들의 그 CD는 제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이 그, 아, 그 사위 의그 아, 형이 아, 유럽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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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태치패 코리아 대표이사님이신 김원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GBS 앵커 송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Now you've got insider secrets to really get more customers. With the right strategy, success is the only thing waiting for your local business. You're excited, aren't you? If you have more questions about these strategies, our experts contact information is on your screen. Thanks for watching.